아, 화가 나. <웃음> 화가 나다니니. 안녕하세요. 저는 페이스라인 성형외과 이연입니다. 제가 상담을 하면서 예쁜 사람들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아, 저도 저렇게 예뻐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. 페이스라인 성형외과에서 코수술이랑 눈밑 지방 재배치랑 광대랑 사각턱이랑 긴 곡선 그리고 앞턱 윤곽 사정 세트를 할 겁니다. 제가 거울에서 저를 봤을 때 광대가 정면에서 많이 넓어보이는 게컴플렉스였고요 옆에서 봤을 때 광대랑 사각턱 사이 여기가 그늘진 부분이 너무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그리고 사각턱은 옆에서 봤을 때 약간 남자처럼 각이 져 있다고 해야 되나? 이것도 싫고요 긴 곡선은 앞에서 봤을 때제 얼굴이 U자 형태인데 어 정면에서 봤을 때 V라인이 되고 싶어서 긴 곡선을 다듬는 거고요 평균 턱끝 길이가 4cm 근데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길어서 턱끝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고요. 윤곽 사정을 다 해서 v 라인이 되고 싶습니다. 소감을... 소감이요? 음? 별로 실감이 없나요? 브이는 왜 오고 계신 거요 그냥 브이 한건데 <웃음> 따라 오세요. 코에 연고 먼저 좀 바를게요. 네. 방도아 화가 나. 화가 나다니니 코딱지 어떡해요? 편집 해주시겠지? 무섭다. 기분. 수을때 누우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25년이 되돌아 보여지는 순간인 것 같아요 앞으로 잘 살게요